오, 초 시작. 오케이! 시작. 시작. 시작. <목소리도> 이거 한, 어. 아. 시작. 시작. 이거 된 거예요. <웃음> 어, 그래? <웃음> 시작! 언니, 이거예요. 저건, 시작방이 어, 18초. <웃음> 어, 초초 <중초, 중초. 웃음> 그래, <그래>. 중부에서 내가 대답으로 <웃음> 만들었다. <날다 웃음> 아, 이것 때 오. 그래 내가 이 1등은 넘겼다. <웃음> 안돼요. 갑니다갑니다 갑니다. 오, 아직까지 순탄해요. 오. 우 아, 또 걸렸어 같은데. 어, 그래도 일단 가고 있어. 아 아. 내가 원래 이서 이렇게 는데가안 되니까 너무 슬퍼요. 아아 준비 시작. 노이스 됐어 여기서 됐어. 됐어. 됐어. 잘한다 잘한다. 아 벌써 어가면안 되지. 아이 아이. 여기 이거 이거 되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. 여기 로 가봐. 여기, 한 번만 여기 가봐. 안 그래, 안 그래 여기 한번 가봐. 천천히 천천히. 어, 아, 어, 원래 엄청 잘 듣는데, 갑자기 어디, 어디 오니까. 무슨 <웃음> 우주의 기운을 보여요. 우주가 안 떠났다. 왠지 처음부터 걸릴 것 같은데. 23초